어,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네. 어, 음, 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리플 CEO, 그, 갈링하우스죠. 어, XRP 판매 없이는 돈 벌기 어렵다. 어, 우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알고 있었던 건데, 이제 좀 강성, 리플 강성 홀더들이 늘 말하기를, 어, 리플 재단은 XRP 판매 없이도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거를 유저들을 등지고 저거를 덤핑을 해 가지고 이익 실현나 필요가 없다 쟤들은 뭐2 0억 달러를 어? 펀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받으면요 어, 투자를 받으면은 그 돈을 함부로 굴릴 수 없어요 함부로 굴릴 수 없고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운전자금으로 대부분 쓰이는 거지 2 0 0 0억 투자 받았다고 해서 투자 받은 사람의 바로 그 돈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 투자를 할때 그냥 2천억 원을 뭐 바로 던뭐 전달하거나 이런게 아니고 그 회사에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그 주식을 가, 바로 갔다가 팔거나 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당장에 그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뭐 운전자금의 여유는 있겠지만 수익을 만들어 내는 데는 아무래도 어, 리플 XRP라고 따로 구분을 해야겠네 XRP를 던져가지고 음, 요거를현금화를 어, 하는 거죠, 그렇죠? 어, 리퀴데이션을 하는 건데 어, 리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퀴데이션, 어. 리퀴데이션, 뭐 청산 어, 아니면 뭐 유동화, 자산 유동화, 뭐 이러한 개념인데 어. 그 동안에 재단이 리, XRP를 덤핑하는 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던 건데 그때 한번 그랬잖아요 그 어, 리플 CEO가 말하기를 저이 사람 그 갈링하우스가 말하기를 XRP 덤핑은 했다 어. 아니다 아니다 덤핑이 아니고 어. 자 XRP 를 대량 매도 했다 대량 재단물량을 대량 매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덤핑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어. 덤핑이던 아니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걸 오질나게 먹었죠 네. 요걸 오질나게 먹었었어요 그까 그러니까 대량 매도가 덤핑이에요 <웃음> 덤핑이라는 거는 그뭐 시장가 원래는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음 실, 재단 물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현금화를 해 가지고 뭐 자금을 만드는 게 자체가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 재단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 종목의 생태계는 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대량 매도를 해버린 거죠 덤핑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시장에서 그걸 다 받아줄 거라고 어떤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량 매도는 했지만 덤핑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오질라게 먹었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 XRP 비즈니스 모델의 자체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하지만 그 리플을 홀드를 하고 계시는 홀더들 홀더들, 뭐 어떤 이유에서 어, 뭐 어떤 유튜브가 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의 사건 아니면 은자그 자기 소신에 의해서 어, 리플이 진짜 사업 소잉 모델이 좋고 나는 10년 정도 보곤, 본다 어, 뭐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듯이 10년 정도 본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이런 것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 근데 지금은 강성 홀더 대부분은 음, 칼링가스 우주주 우주주밖에 안 하죠, 그렇죠? 어, 얘가 하는 거뭐든 모든 다다 모든지 다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오냐오냐 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 음, 목소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끼리 만든 어떤 모임에서 요그이 재단에다가 어떤 컴플레인을 걸거나 좀 보이스를 많이 내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어, 어, 떨어지면 은아뭐 언젠가 오르겠지 어, 아니면 은뭐 많이 좀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면 은 그냥 다 던진 다음에 어, 욕을 하거나 어, 그렇게만 하지 좀 적극적으로 투자자로서의 좀 권한을 다그 누리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아깝습니다 좀 안타깝고 그거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개인이 모여 가지고 누가 한다기 보다는 좀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주도, 주도하는 주도 사람들 어. 주도하는 사람들 그게 뭐 인플루언서가 됐건 뭐 아니면 뭐 대략 그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됐건 누군가는 조금 그거를 주도를 해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그러한 모임을 좀 만들어서 어. 한국, 한국 xrp 홀드 모임 뭐 이런 식의 모임을 만들어서 좀그 힘을 키워 나가야 될것 같아. 지금은 너무 뿔뿔이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정작 그 유튜브로 선동한 놈들은 이런 거할 생각 없이 그냥 어. 음, 여러분들 10만 원 가니까요, 그냥 들고 계세요. 어, 들고 계시죠. 어.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 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책임감도 없는 놈들. 네. 어쨌든 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어뭐 이거는 그 뭐야 고란 기자님이 대충 쓴 제목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XRP는 하나의 원천이다. 소프트웨어 판매보면 리프레셋이 줄어하는 것처럼 XRP 판매되면 이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머니그램이 그 작년 스웰 때 어, 작년 스웰 때 이제 그 스웰에서 실제로 그 어나운스도 했던 음, 주요 파트너 에사 중에 하나인데 어 송금 송금 플랫폼이에요 송금 플랫폼인데 그 송금 플랫폼에서 XRP 와뭐 파트너십을 맺어서 뭐 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어, 시장 개발 수수료 라는 명목으로 XRP 를 받았대요 얼마나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또 이제 얘네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또 던지면은 또 시장에 또 요동치겠죠 네. 어 아무튼 참 재단 리스크가 가장 얘네는 큽니다 재단 리스크 어, 재단 리스크가 위험합니다 재단 리스크 어. 그래서 홀더 분들 저는 리플 홀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그 리플 유튜버 많잖아요. 한두한 한 우리나라에 리플 선동하는 그 교주 세력들 한두세명 있는 것 같은데, 어좀그투자자들 모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어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어그 리플은 일반 프로젝트사들처럼 어, 암호화폐 미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런 걸 가지고 접을 만한 애들은 아니잖아요. 이미 세력 그 XRP가 아니고 리플 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업 그 비즈니스 커넥션을 만들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애들이기 있 때문에 어, 먹튀하고 장사 접을 애들은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 리플, 리플 어제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쌍바닥 그렇죠 쌍바닥 반등 혹은 더 떨어지더라도 통국의 벽 이 자리에서 반등 줄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어, 말씀드렸는데 어, 리플만큼은 어제 관점을 그대로 그래도 어, 좀잘 보지 않았나 어, 10% 가까이 올랐네요 와 저거 롱 잡았으면 은 어, 수익이 꽤 쏠쏠했겠는데 하지만 어제도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잡을 시간이 없었어 네, 어제 사무실 갔다가 어, 또 저녁에는 또 저기 민건님한테뭐좀 받으러 광주까지 내려갔다가 아 힘들었어요 어제 근데 지금 어, 말, 마,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어쨌든 반등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데 문제는 뭐냐 어, 지금 여기가 618선입니다 618선, 618선. 그러니까 618선이 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618선이냐 반등 주고 어 조정... 어 근데 618선에서 반등을 주려고 했었으면 은 그쵸 어요 자리에서는 좀 찍고 그쵸 전구점 매물때 그리고 채널 중심에 매물때 어 요런 자리에서 반등 주고 갔으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탈하고 채널 지지 겨우겨우 가까스로 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618선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어야 되는 6.18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리플 어. 그래서 지금은 어 지금은 어 단기 하락을 좀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 단기, 하락, 단기 하락을 좀 유효하게 보고 있고요 뭐 장기적인 관점은 어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승략을 하고요 자 일단은 저항 받고 떨어지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채널의 지지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 채널의 지지 뭐. 결국에는 이 상승의 어, 절반 정도의 되돌림 비율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뭐갈수 있는 어, 그러 자리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쌍바닥 지점으로 온다 어,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어, 뭐 트리플 바텀 패턴을 기대할 수 있는 관점 어, 그래서 어, 리플은 일단은 박스권의 형태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관점으로 보시는게 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요 박스권의 영향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이거 우리 그, 많이 다뤘었죠?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272. 마이너스 0.272. 어, 저, 그래서, 어, 618선 저항, 그리고 박스권의 지지, 어, 살짝 벗어난다고 해도 어, 여기까지는 박스권의 영향으로 확장된 그 피보나치 확장 비율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어, 같은 영향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아, 좋아요 뭐 방송 끝나고 하셔도 되고. 방송 중에 좋아요 누르기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좋아요랑 여러분들 어, 처음 오신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는데 처음 오신분들은 없을거라고 보고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리플은 박스권 리플은 단기 박스권이다 그래서 여기 원화 가격으로 환산하고 뭐 다른 애를 보거나 하겠습니다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랑 또 가격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엄 차이가 조금 나기 시작했는데 290원, 270원. 20원, 20원 갭이네요, 20원 갭. 290, 270. 290은 깨면 안 됐었던 가격 중에 하나였죠. 그쵸. 618선 지지기도 하고, 주요 매물대 고그 지지자리이기도 했는데, 좀 깨져서 아쉽다. 근데 지금은 270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나오고 있고, 한 260까지 빠져도, 어쨌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갭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딱270깨지면 이제 골로 간다. 라고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70, 200표시 이 영향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